앞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았고 또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그런 오늘 마무리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묵직하게 다가왔던 말씀이어서 정말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까라는 원래 좀더 깊이 묵상했던 기도 시간이었는데 많이 큰게 다가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느 터라고 어느 진학과 어느 종교 어느 신이 자기 피조물과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.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여러분 100% 거저주어졌습니다. 이번 고난 주간을 위해서 여와를 찾으라,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아모스 오장 사들의 말씀을 주제로 아모스서와 코세아서 그리고 이사야서와 이레리야서 이렇게 네 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하나님의 눈물, 슬픔, 그리고 웃음과 기쁨,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선을 통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. 감사합니다.